안녕하세요. 감성허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누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지금 신둔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신둔역까지 차량으로 약 5에서 10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어, 진입로는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차가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곳이고요 어, 조용한 전원생활 하시고 싶으시다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어, 이곳은 지금 대지가 71평에 건평은 약 50평으로 굉장히 넓은 내부 면적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취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부 면적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지금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요 바닥이 지금 20평 안쳐져 있지만 어, 거실과 주방 넓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1층 방도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LPG를 이제 벌크형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어, 오페수는 직관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의 편리성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타입은 어, 5억 3천대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고 좀 저렴한 걸 원하신다고 하시면 은사억대 초반에도 분양이 가능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간, 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전원주택 누리카운티 소개 영상입니다 외관은 지금 스타코와 화백돌를 이용해서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기와를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추락지구라 앞쪽에 마당은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대지 면적 대비해 가지고 넓은 내부 면적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 마당 같은 경우에는 한켠에 작은 텃밭을 사용하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은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중공이 다 안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확인영상은 보여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을 통해서 벙커 주차 두 대가 주차 가능하시고요 잔디 마당은 앞쪽에 보이는 마당과 거실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데크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마당이 나와 있습니다 현관 위쪽에는 이렇게 포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비를 피하시거나 들어오실 때좀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현관 무릎인데요 현관의 우측으로 신발장 4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작은 장식품들이나 뭐 차키 그리고 마스크 등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중문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형광기준으로 우측이 거실과 주방입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창호도 이면창 구조로 크게 창호가 나와있어서 햇살도 좋고 개방감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위쪽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다운라이트 조명도 함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에도 폴리싱 타입 이용해서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테라스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 면적 20평에 지금 1층에 방도 있는데도 거실과 주방이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탁 배치 공간도 지금 4인용 식탁 기준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6인용까지도 배치를 가능 배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방은 냉장고 자리 한대 위치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파 오븐 기본 주는 제공이 되고요 넓은 와이드 싱크볼과 인덕션과 호드, 대면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식히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옆면으로는 다용도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크기가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옆으로 배치를 하셔도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하십니다. 옆면 공간으로는 지금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층 방은 타일로 바닥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게스트룸이나 뭐 그런 식으로 서재, 서재 같은 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는 1층 욕실이 있는데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1층 욕실도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계단 밑에 공간은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기역자 모양으로 이 안쪽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좌측이 안방이고요 굉장히 넓은 안방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안방도 이면창 구조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있 에어컨은 드레스룸 앞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안방 넓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시스템장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왼편에는 부부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에는 비대와 욕조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저는 골드포인트를 줘서 화려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대편 공간에는 작은 방과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은 방은 강마로 루 마감이 되어 있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1층에 있는 방과 동일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욕실도 역시 1층 욕실과 기본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작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가 있는데요. 이곳은 포체 공간으로 비나 눈을 피하면서 차한잔 여유를 가지기에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전기 콘센트도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3층은 다락 공간이고요. 버금 천장으로 되어 있고 왼편에는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락방도 활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보이는 데드존은 수납공간으로 배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쪽은 중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 나중에 옥상 테라스까지 또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